기존에 지금 녹화를 시작하고, 녹화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우리가 이전에 수업을 할 때는요. 화면을 녹화하게 되면 뒤에 그림이 나오니까, 그림이 나오니까 OBS로 녹화할 때뭘 했어요? 이 OBS 자체 화면을 내린 상태에서 우리가 단축기로 녹화를 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뭘라고 하죠? 카메라로 찍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죠? 카메라로 찍고 있기 때문에 뒤에 있는 화면 녹화하는 거랑 하등에 상관이 없어요. 네, 그래서 OBS 이 화면을 띄워놓고 녹화를 해도 녹화해도 전혀 이 OBS 화면 자체가 잡히질 않는 거예요. OBS 라 화면이 잡히는 이유는 우리가 디스플레이 녹화를 했기 때문에 화면 녹화. 그걸 알아보지. 지금 저는 순수하게 카메라 두 대를 가지고 녹화하는 걸 보여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는 그냥 카메라로 녹화되는 거기 때문에 내 얼굴 보이고요. 그리고 저기 보이는 별도의 카메라 있죠, 그죠? 별도의 카메라 찍히고 이두 가지만 되는 거예요. 두 가지만요. 그래서 영상을 녹화를 할때 이런 방식으로 녹화를 하시면은 카메라 보이는 화면만 녹화가 된다는 거죠. 카메라 보이는 화면만요.